로그는 네. 네 지수랑 연관이 될수 있어요 연장선. 오. 오, 오, 네네. 그래서 로그는 네 만약에 a가 a 제곱이 있대요. 근데 이게 네. n이래요. 네. 네. 그러면은 얘를 로그가 궁금한 건이 친구거든요. 오. 그러면 e 는네 네. 로그 이렇게 네. 가서 a. 네. 이렇게 가서, 네. n 해서, 음, 이렇게 네. 돼요. 음. 그래서, 이 친구를 그 네. 지수라고 부르고요. 음. a 친구를 밑이라고 부르고요. 네. n 친구를 진수라고 불러요. 어, 선생님, a가 비치는데, 여기선 진수예요. 이름이 바뀌었네요. 아, 죄송해요. 얘가 지수예요. 아, 네. 얘는, 여기 있는 a는 이름이 뭐예요?